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트 주석을 기입하는 방법 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뷰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비연관성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주석을 기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관성을 해제할 때는 Alt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거 있죠 Associate to v 하면 연관성을 가지게끔 또는 d e a s s o c i a t e from v 하면 연관성을 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리더선이 단일 리더선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다중 리더선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선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 뭐랄까요 퍼 쇼트닝 심볼 있죠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꺾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꼭지점에서 또는 요점에서 각각 마우스 오른쪽 같은 메뉴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수에서 했던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 부분 있죠. 리더 부분하고 이 스타일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지수, 어, 글씨를 기입하는 부분 있죠. 텍스트 인풋 부분,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번 기입해 놓은 주석을 다른 도면에서 계속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따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른 도면 작업할 때는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다 쓰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엔엣토 10부터는 그렇죠.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판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폰트 있죠. 있나요? 여기 아, 여기가 좀 빠져있는데 이 폰트가 한번 볼까요? 여기 노트입니다. 리셋 한번 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보시면 포매팅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글 자체가 영문 글꼴로 이름이 뜹니다. 근데 이제 어, 윈도우 폰트를 쓰니까요. 한글 폰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한글판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NX를 한글판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NX10 이상 쓰시는 분 있죠? NX10 또는 1 1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뭐 폴더명이 경로상의 폴더명이 한글이 되던 영문이 되던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도 한글을 충분히 지원하니까 상당히 좋았하어요자 지금 저는 영문판을 쓰고 있는데 영문판을 쓰고 있어요 현업에서 영문판을 많이 쓰다보니까 영문판을 해놓은 것 뿐인데 한글판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7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오셔고내 컴퓨터 있죠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속성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고업 시스템 설정 고급에 보면, 환경 변수라고 있습니다. 쭉, 요부입니다 시스템 변수요쭉 내리면, UGII의 랭귀지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를 편집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코리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컴퓨터, 어, nx를 한번 껐다가 키면, 메뉴들이 다 한글판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한글판으로 바꿔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골 있죠? 걸골 네임도, 당연히, 한글로 뜨게 됩니다. 그렇죠? 뭐, 불림이다 그러면 그냥 한글로 불림이 뜨는 겁니다. 바탕, 뭐, 도둠 여러가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을 많이 쓰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맑은 고딕체를 쓰고 있는데, 그 영문 이름은 맑은 고딕입니다. 참, 이렇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M! 한번 눌러보시죠. M 누르면 M 건처로 오겠죠? 맑은 고딕.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판이냐 한글판이냐에 따라서 폰트명이 영어로 뜰 수도 있고 한글로 뜰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선호하는 맑은고딕지 같은 경우는 영문이름이맑은고딕이라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를 기입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요. 네. 글씨만 기입할 수도 있고 어? 글씨뿐만 아니라 이런 기하공차 있죠.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사 시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주소 많이 기입하시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 아래 첨자 뭐 이런 도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기준의 단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있죠 속성들을 가지다가 이렇게 도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와, 상당히 좋, 좋습니다 어떤 뭐 익스프레션 수식 관계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정보들 그래서 파일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다가 그렇죠? 또는 미리 뭐 사용자 정의해 놓은 어떤 변수 값을 가지다가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노트에서 좋아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노트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특히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같은 경우는 제가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자 노트를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인 주석 기입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입니다. 리셋 한번 하고요. 자, 글씨에다가는요, 저는 간단하게 레퍼런스 플레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어, 여기 가상의 뷰가 있죠, 뷰 테두리가 있습니다. 뷰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뭔가 예, 마치 어, 다리 지구에 끌리듯이, 그렇죠? 여자가 반대군요.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듯이 쭉 이렇게 뭔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점선이 만들어지죠. 이 말은 이제 뷰와 영광관계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밖으로 살짝 빠지면 어떻습니까? 점선이 안 생기죠? 그 말은 뷰와 아무리 영광관계 없이 어, 생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뷰와 영광관계를 가진다. 클릭해보죠. 그러자고요이 뷰를 한번 움직여보시면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연결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러면 R t 키를 누른 채 얘를 밖으로 끄집내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다시 연결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뷰 안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붙나요? 예, 이렇게 붙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연결 관계를 생성하겠다 하시고 언어 뷰랑 이 뷰랑 클릭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되겠죠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안 움직여도 됩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alt 키를 누른 채 밖으로 빼내버리면 연결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하고 뷰를뷰 태두를 클릭하면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연결 관계 를 끊고 싶다, 디어소시에이티브 누르면 연결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찌드래 익그하셔가지고 뷰에 갖다댔다가 그렇죠? 살짝 빠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계속 누른 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노트 한번 보죠. 여기는 뭐 아시죠? 뭐,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글꼴 바꾸는 거, 항상 범위를 먼저 잡으십시오. 범위 잡고, 하셔가지고, 저는 맑은 고딕 해보겠습니다. 맑은, 고딕. 그 다음 에 여기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폰트 1이죠? 아, 여기 상대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크기의 몇 배, 약간 그러니까 키우든지, 뭐, 줄이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뭐, HTML 태그처럼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세트로 해서. 저는, 어? 0.75가 있고, 0.15가 있어요. 0.75를 지우고 싶습니다. 그럼 얘만 지우면 되나 안됩니다. 얘를 요렇게 하셔가지고 예 부분 정확히 지워버리시고 뒤에 하나 더 지우셔야겠죠. 요렇게 하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진하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래 아래첨자 아, 아래줄 밑줄 뭐 밑첨자 아래첨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상태로 한번 뷰를 한번 어, 리드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리드해 보시면 요런 타입이 있어요. 어떤 걸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플레인 뭐, all around, p l a 부분에 그냥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런 모양이죠. 플래그 타입으로, 데이탐 타입으로, 뭐, dot, t e r m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p l a 타입으로 한번 해보죠. 하나만 을때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면이나 또는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서 마우스를 꼭 누른 채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른 채 밖으로 꺼내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 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뭐, 여러 군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해당 면이나 모서리가 뜨댄 다음에 누른 채 찌익 밖으로 끄내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찌익 누른 채 밖으로 끄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뭐 새로운 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 오리진 툴을 쓰셔가지고 정렬 하실 수도 있고 세팅해서 뭐 글자 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는 어떻게 해야 니까 어? 요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리드 1 있죠? 리드 1에 한번 같아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1 있죠? 클릭하면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 놈에 있어서의 어떤 모양, 화살표? 어? 다른 타입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리드 2에 대한 것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로케이션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리드 1에 대한 거, 리드 2에 대한 거. 각각 다른 모양으로 아, 이게 한꺼번에 바뀌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리드 1, 리드 2화살표 모양은 한꺼번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는 뭘까요? 리드선을 지우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X 사죠 자,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하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크기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에 있죠? 이 점을 찍고요. 여기서 어,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For Shortening Symbol이라고 보이죠?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마우스 오른쪽 리무브 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셔야 되겠죠? 이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옵션이.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리무버 올폴 쇼팅이 하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요 꺾이는 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쪼그하시면 됩니다. 근데 걸 끌어가지고, 요렇게. 어, 이거 필요 없네? 그러면, <웃음> 리무버 하면 됩니다. 쪼그가 여러 개 있다? 뭐 애들 쪼그하셔가지고, 또 쪼그 만들고,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쪼그 다 필요 없네! 그래서, 리무버를 쪼그하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노트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곳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리드선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이나 이런 컨트롤 점을 클릭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기하공차 있죠? FCF 리셋 한번 할까요? 이것도 옵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뭐 동심 타입으로 해볼까요? 컨센트리시트고 하셔가지고 네, 지렁 기어 넣겠습니다. 뭐 0.01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드셔도 됩니다. 자, B에 대해서 또는 c에 대해서. 쭉 하신 다음에 갖다대면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이건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렇죠. 얘를 기입하면서 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주석을. 지우고요. 노트 리셋 한번 하죠. 여기다가 레퍼런스 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심벌 보이죠? 심볼에 보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프팅에 사용되는 심볼, gdnt에 사용되는 심볼, 여러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같은 건 기입할 때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뭐 미리 만들어 온 커스텀 심볼이라든지 뭐 심볼이 정의되어 있다그러면 그걸 써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그몇 치수 있죠? 어디에지 치수 기입할 때 동그란 동심 기입하는 방법 배우시죠? 원점 기입하는 방법이요 자, 이번에는 gdnt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 쳤죠? 엔터 쳐 놓고요. 자, 먼저 요걸 누르는 겁니다. 어떤 타입을 할 거냐? 싱글 피처 컨트롤 프레임이냐? 아니면 컴포지트 프레임이냐? 이런 얘기죠. 저는 싱글로 하겠습니다. 요 공, 요거 만들어지는 거를 잘 보십시오. 유심히.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요 마우스 위치에서의 어떤 변화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더하기가 이 옆에 테두리, 사각형 있죠? 사각형의 수직선,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되고요. 자, 파워포인트처럼 해보죠. 일단 동심 기입하겠습니다. 어, 동심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름 음, 지럼 기호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시면 됩니다. 0.01. 자, 그 다음에 A 써야죠. 그 그렇죠? A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쓰면 어떻게 되나요? 키보드 A 쓰면, 어? 0.01하고 A 사이에 수직 한 마리가 없죠. 자, 칸막이를 A를 지우고요. 이거는 칸막이 만들 때 쓰는 겁니다. insert frame s e p a r a t o 자, 그 다음에 A, 더 separate, B, 더 separate, C. 그럼 separate가 더하기, 플러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separate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C까지 했죠? 네, 엔터치겠습니다. 아, 그럼 좀 이상해졌죠? 자, 90 앞에서 엔터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상하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제로 다음으로 내리면 됩니다. 요 C 위치에 있었죠. 앞에서 요거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수직 주시고요.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세 e 레이터 a t 하신 다음에 A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파워펜드처럼 3개의 면에 대해서 이면에서 드래그 하시고 또이 하얀 면에서 드래그해서 밖으로 또 이면에서 드래그해서 밖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있으면 여러 번어 주석뿐만 아니라 이런 기하공차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요런 식의 어떤 공차를 아 뭐죠 아, 아, 아, 지상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기입해보죠 노트 리셋 하죠 열심히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주소라고 쓰시면 되겠죠 1 일반공차 쓰면 되겠죠 5탄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공부 쓰시면 되겠죠 k s e iso 2768 엔터 쭉하이가지고 마우스 움직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 써놓을까요 이렇게요 들여쓰기 하셔야겠네요 띵띵 자 거기다 이제 주광분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k s b 0418보통꺼부로 해라 이런 얘기죠 이 도시 될지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및 필렛은 R3으로 라 이렇게요 못되기는 얼마라는 얘기죠? 1 X입니다. 영어로 X 하시면 돼요 45 도죠? 돈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심벌에 찾으시면 되겠죠 심벌에서 요게 도입니다 도 누르면 도가 들어오죠? 엔터 그 다음에 3번 뭐 제품열처리 하시고 H 2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Yes or o 그다음 어떻게 하시면요 냐 이자만 잡으세요. 이자만 잡고 포메팅해 보시면 이자 있죠. 범위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 첨자 됐죠. 4자만 범위 잡고 또 아래 첨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다른 문서에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엑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에저 텍스 파일. 예. 하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 위치에다가 저는 그냥 노트라고 있습니다. 주소라고 하죠. 클릭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도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있죠? 리셋 한번 할까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엑스포트 하는, 아 인서트 하는 겁니다. 누르셔가지고, 주소, 오케이 하면 그대로 들어오겠죠. 클릭하셔가지고, 재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어져 가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주소 기입하는 거야.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기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드래그를 하실 때 요것만 좀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은 노트 하시는데 꼭 클릭을 해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그냥 클릭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시 마시고 리더선이 생기려면 여기서 누른 채 밖으로 찍익 드래그 하시기 바랍니다. 누른 채찍 드래그. 하시죠? 그런 다음에 클릭하셔야지 주석이 정상적으로 기입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울 거면 엑스드롬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 있죠? 속성을 가지다가 표현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